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지? 지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서 이제 우 친구하고 머리가 너무 지금 산발이어가지고 이번에 서울 올라가는 김에 서울에 되게 유명하신 어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용산을 가는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기장을 가고 있어요. 기장. 요, 요매. 카렌테리 우동. 어, 그게 없네? 음, 이제는 이거에다가, 이걸 먹던지, 이거에다가, 이걸 먹었습니다. 프락 프라... 프리, 다케밥 하나 당요 토끼정 크림 카레 우동. 네, 저희 지금 주문하시는 15분. 같은 토끼정이긴 한게좀 약간 스타일이 다른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크림 카레 우동. 반반, 소풀, 음, 소고기, 돼지고기. 음. 이거를 이렇게 <웃음> 주시면. 우와. 진짜 맛있어 이소은 간장 베이스 돼지는 고추장 베이스 나머지게다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가가지고 여기로 가면 돼요 비가 오네 <목소리도> 여기가 원래 2층, 3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름아 거의 5대5에 가깝게 하셨어요 가깝게? 네. 이쪽으로? 가깝게? 네 예, 이쪽이 좀더 말랐어요 예. 원래 조금 쳐주시죠? 원래. 한번더 앞머리를 근데 지금 조금 많이 길었잖아요 네. 원래 여기까지 많이 안 말렸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시원한 거? 커피? 아고 패딩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외교계가 예, 아, 더 그래도 냄새안나니까 걱정 안하실 거예다 p p s 조금 더비현실적이라고막 사람들 는 안녕! 다음에 뵐게요! 주히하세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조금 시원시원해졌습니다. 안녕, 반가워. 너무 이상해 저희는 여기 오북수산에 왔습니다. 과 웨이팅이 있을지. 졌 쪘어, 내가 봤을 때는. 나존나 쪘네. 올라 살이 쪘대요. <웃음> 이게 빵떡이네. 살 쪄서 먹어니다 <웃음> 음, 우리는 이거 참치뱃살 들어간 거 하나랑 카이스를 넣은 기본 먹겠습니다. 아부리, 건망 구성. 이게 더 낫거든 내 것도 찍을걸? 음. 어, 아니, 살짝만 찍을걸? 음. あったからか、そこに。<音声><音声> 느낌 좋다 직원들이 파울를 해야지 파울